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노잼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동대문이에요. 오늘 좀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. 동대문에 서울국제컨텐츠마켓이라는 데인데요. 바로 이 동대문플라자에서 열리는 거예요. 우리가 평소에 보는 웹툰이랑 애니메이션을 제작부터 매칭까지 이렇게 해주는 기업 컨퍼런스가 바로 이 동대문플라자에서 열리는 거예요. 이거예요. 이거. 서울 프로모션 플랜.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경쟁전하고 웹툰 어워드 나 비즈 매칭이라고 이거는 이제 기업이랑 매칭 시켜주는 거고 컨퍼런스는 오늘 그냥 강연 듣는 거고 저는 오늘 아침이라서 일단 먼저 이두 개를 먼저 좀 들으려고 합니다 프로모션 <봤데 rumor> 플랜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웹툰 성분 s t 웹툰 어워드 첫 발표를 하게 된화도를찾아가의 작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네,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, 바로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. 그래도 느꼈었고, 또 난이도를 수사를 하고요. 몰랐던 작품들이 있어서 신기한 애같은 영화랑 드라마까지 제작되는 것까지 해서 놀랬어요. 이번에 한번애니메이션쪽으로한번 가보도록 하죠. <웃음> 이거 빠졌어이나데 <웃음> 빠져 있 어떻게 이거.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국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I want to be a dangerous species. Event and Netflix is a global service. We don't think of ourselves as Netflix USA. We want to be able to help create and want r living in Asia. o oh, e b e a okay. l l i n g r the s e o u Content Market here. Actually, I'm going to, I'm going to, go to find a website at home. I don't know which p 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봤고 제 시야가 좀 넓어진 것같 견문이 좀 약간 넓어진 것 같아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차에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